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우선 이번 학기 시작 전 저의 교육 철학을 잠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식품영양조리학부의 식품영양조리학부 이성호 교수입니다. 2022년 현재 한국식품영양학부 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. 교육철학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식품 영양 조리 제과 제빵 할것 없이 음식 관련 전공자들이 되실 여러분들입니다. 그럼 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식재료로부터 최종 음식 메뉴까지 모든 것이 물질입니다. 자, 물질의 기본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입자 단위가 분자라는 단위가 있습니다. 자, 이 분자, 나노, 나노 그러는 내용의 나노 10에 마이너스 구성, 메타, 10에 마이너스 구성, 메타. 자, 이 사이즈가 분자 사이즈입니다.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것은 물질입니다. 이 물질의 최소 입자 단위가 분자인데 이 분자 단위에서 모든 물질의 성질이 나타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적 바탕을 가지기 위해서는 분자 레벨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물질을 다루는 이 공개 영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중요하지만 은 실제로 물질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우선 물질을 제외한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, 영혼이 있습니다. 물질보다도 정말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러나 우리 이공계 영역에서 학문의 기초가 없이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한 전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학문적 바탕을 꼭 갖추고 대학을 졸업을 하시길 바랍니다. 저는 교육을 이렇게 생각합니다. 교육을 한자로는 이렇게 가르칠, 교, 길을 육입니다. 영어로는 edu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, 사람을, 인재를 어떻게 가르치고 기를 것이냐. 자,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이다 라고 저는 교육을 정의를 합니다. 인재를,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전에는 이런 상태인데 교육을 받고 나서 학업 후에는 이렇게 어떤 변화가 되더라 과연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에 자, 이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. I hear, I forget. 들은 것은 잊어버립니다. 들은 것은 잊어버립니다. I see, I remember. 본 것은 기억을 합니다. 자이 내용은 결국에선 그냥 듣고 잊어버리거나 보고 잠시 기억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 자기 것이 되려면 은 실제로 내가 해보아야 합니다. 무엇을 할 것입니까? 해보지 않으면 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보고 든 것으로는 시청과 교육으로서는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다. 그리기 때문에 자 실제로 해본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의 그냥 인지 사고 과정을 계속 촉진시키기 위해서 귀찮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. 교수자가 교수가 다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.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만 길러주면 됩니다. 공부는 스스로, 학생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자, 짧은 교육시간 내에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그렇지만 은 우리가 가능하다면 수업시간에 모든 것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합시다. 그러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좀 충실합시다. 다시 말해서 결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하지 않도록 원합니다. 다음 가능하다면은 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나 현재의 이 코로나 상황에서 팀활동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강의 촬영을 합니다 해서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은 유튜브에서 전체 공개를 할수 없는 부분은 제가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링크를 걸어준다면 학업을, 학업에 활용할 수,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겠습니다. 자, 이것이 저의 소통의 장입니다. 자,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, 학교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, LMS, 학습 정보 시스템입니다. 해당 학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 한 학기 지나면은 다 쳐져버립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은 제가 푸드 올, 푸드 올, 유튜브, 네이버 밴더, 네이버 블로그 다 푸드 올이라는 용어로서 명칭으로 개설해뒀습니다. 물론 페이스북에는 저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여러분들과 학업의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학업에 필요한 내용은 주로 유튜브 밴드 쪽에 올려져 있으니까 소통의 장을 충분히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것으로 저의 교육철학과 학업을 위한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